방구석에 누워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작 게임들 하느라 지쳐있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야! 카트 떡상했대! 전성기 수준은 아니지만 인기 차트 역주행을 거듭하며 대세 게임으로 거듭난 16년차 장수 게임 카트라이더 갑자기 왜 인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보통 인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한때 국민 게임이란 칭호가 붙었으나 몰락에 몰락을 거듭 매니아만 남았던 이 게임이 어떻게 이렇게 떡상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죠 2003년, BNB로 대박을 쳤던 넥슨은 BNB의 캐릭터로 레이싱 게임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기나긴 작업에 돌입! 하고 싶어서 한 건지 억지로 한건지 모르겠으나 직원들은 1년 반 동안 밥 먹듯이 철야를 하고 휠도 반납한 채 게임을 만들었고 짜잔! 카트라이더 를 만들었죠! 카트라이더에 대해 김정주 넥슨 대표는 최고 동시접속자는 1만 명도 안될것 같은데 라고 예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정식 오픈 8개월 만에 동시접속자 22만 명을 기록! BNB보다 성숙해진 모습으로 유저들을 맞이한 우리 귀여운 배찌의 모습에 초등학생뿐 아니라 직장인들의 마음까지 사르르 녹아내렸고 1998년 출시 이후 단한 번도 PC방 인기 원탑자를 내준 적 없었던 스타크래프트의 왕관마저 빼앗았죠 덕분에 현실의 수입차보다 더 많이 팔렸던 카트라이더의 데이터 덩어리 자동차들 하지만 캐주얼 게임 수명은 기케야 6개월이라는 게임업계의 통념 이걸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넥슨은 새로운 게임 개발을 하는 한편 PC방에 넥슨 게임 이용료를 올려버렸죠 이에 PC방 점주들은 카트라이더가 잘나갈 때 최대한 많이 벌려는 넥슨의 횡포라며 강력히 반발 수많은 PC방이 넥슨 불매운동에 나섰고 PC방을 찾은 사람들이 카트라이덜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죠 사람들이 아... PC방에서 카트라이더 못하면 뭐하러 PC방을 오냐? 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프리스타일 같은 괴물들이 PC방 사장님들과 게이머들의 환대를 받으며 등장 스타크래프트를 밀어내고 왕좌를 차지하던 카트라이더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가고 PC방 괜히 건드렸다 라며 눈물을 펑펑 쏟는 신세가 됐죠 그래도 해외에서는 빵끗 웃긴 했는데 그것조차 처음엔 영 쉽지 않았죠 개발 초기부터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든 만큼 언제 중국에 진출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카트라이더 하지만 B&B의 n 중국 서비스를 담당했던 회사 샨다가 넥슨의 뒤통수를 빡! 크레이지 카트라는 누가 봐도 카트라이더 같은 게임을 만들어 출시했죠 카트라이더도 마리오 카트 표절 논란이 있는 만큼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져야 할진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넥슨으로서는 황당한 상황 그러나 표절작의 퀄리티가 그다지 좋지 못했기에 카트라이더 정식 출시 이후 카트라이더가 눌러버렸죠 중국 이후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카트라이를 성공시키며 국내에서의 소름을 잠시 달랜 넥슨은 다시 한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섭니다 바로 버블파이터와 에어파이터를 만든 건. 사람들의 기대는 컸습니다 카트라이더의 성공 이후 쏟아져 나온 수많은 양산형 캐주얼 게임 들에 캐주얼 게임 자체에 질려버린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넥슨이라면 뭔가 다르겠지 라고 마지막 기대를 걸고 버블파이터와 에어파이터를 켰는데... 그래도 버블파이터는 살아남았지만 카트라이더 2인 에어라이더는 폭망 두 게임을 통해 이 캐릭터들을 알리고 B&B와 카트라이더도 다시 비상시키겠다는 넥슨의 계획도 폭망 그 사이 같은 레이싱 장르인 테일즈런너가 인기를 끌면서 카트라이더의 유저층을 빼앗아갔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다시 한번 국민 게임의 지위를 되찾겠다며 카트라이더는 대규모의 패치를 준비하는데 그 이름도 찬란한 카트라이더 레볼루션 빅뱅 수준의 엄청난 대격변 패치였지만 실패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카트라이더 2.0이라는 또한 번의 대규모 패치를 내놓지만 실패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며 야심차게 카트라이더 2014 내놓지만 실패 세 번의 대규모 패치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너무나 급격한 변화에 기존 유저가 적응하기보단 반감을 표시했기 때문 게다가 진입장벽을 낮춘다며 각종 캐시템을 무료화하고 카트라이더 매출의 핵심인 강화 시스템을 없앴는데... 신규 유저가 별로 안 늘었어 결국 돈은 잔뜩 썼는데 돈 나올 때가 줄어든 꼴이 됐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한 카트라이더 결국 2014년 5월 상점에서 팔던 카트를 전부 없애고 모든 아이템을 랜덤박스로 판매하는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 여기라도 먹겠다는 건지 싶은 업데이트를 진행! 국민 게임을 노리겠다더니 이전보다 더 철저히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는 게임이 돼버렸죠 덕분에 스타리그를 제외하면 국내 최장수 리그인 카트라이더 리그의 앞날에도 적 신호가 켜졌으니 카트라이더 역사의 길이 남을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국민 게임이란 굴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현질 만겜태클 타가나 싶던 카트라이더 사실 카트라이더 운영자라고 뭐 자기 게임 망해가는 게 좋았겠습니까? 대규모 패친 포기했지만 꾸준히 카트라이더를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카트라이더 프로 선수들도 일부러 더 적극적인 리액션과 세레머니를 하는 등 카트라이더 리그를 열심히 하려고요 여기에 더해 운영자들의 통큰 결단! 돈벌 생각은 포기하고 밑도 끝도 없이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끌어모아 퍼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8년 7월 여전히 국내 레이싱 게임 1이라 망했다고 하긴 그런데 그렇다고 잘나간다고 하긴 애매했던 이 게임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뜬금없는 무협 테마 패치 때문 개발자가 작정하고 만든 카트라이더와 전혀 안 어울리는 테마 덕분에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 속눈 셈치고 다시 게임으로 돌아온 유저들은 이 게임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2018년 11월 24일 제 생일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진행된 카트라이더 쇼케이스에서 밝혀진 북유럽 테마 패치와 라이선스 시스템 부활 등 각종 대형 업데이트 소식 엄청난 소식에 놀란 유저들이 카트라이더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인심 좋게 마구 퍼주는 선물 공세와 전보다 낮아진 진입장벽 덕에 그대로 눌러 앉아버렸죠 운영자들의 노력이 불러온 엄청난 변화! 하지만 운영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카트라이더 자체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텐데... 이걸 해결해준 게 2005년부터 꾸준히 열린 카트라이더 리그의 흥행 그리고 인기 카트라이더 유튜버들이 올리는 꿀잼 영상이었죠 결국 카트라이더의 떡상은 운영자와 유저들이 함께 만들어낸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의 결과! 현재는 게임 순위가 3위로 올라갈 정도로 잘 나갑니다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겠죠 카트라이더가 앞으로도 이 엄청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떡상했다가 운영 실수로 망한 게임이 한두 개야 말이죠 돈벌 욕심 다 버리고 마구 퍼준 덕분에 뜬만큼 다시 돈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도 유저와 소통하며 게임을 바꿔나가겠다는 운영진의 의지가 강한 만큼 하루아침에 게임이 이상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카트라이더 리그와 카트라이더 유튜버들이 카트라이더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카트라이더의 앞날은 꽤 밝습니다 지금까지 펭귄몬스터였습니다 그럼 펭파잉!